어? 뭔댐지요 이거 해야 될것 같아 님들! 이거 뭐야 그... 이선마 그 버프된 제드 이거 써봤음? 이거 개 좋던데 그냥?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볼 거 버프된 기념으로 이거 풀템 나오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내가 아까 해봤거든? 그냥 허리 돌리는 게 그냥 미쳐버렸어 그냥 묘무 그그그 버리고 한번 해보자. 완전 극극극 15지는 쿨템이거든. 근데 뭐. <웃음> W 아 이거 내가 아까 해봤는데 원래 님들 z W를 쓰면은 이거 원래 그 너프 전에는 세 번까지밖에 못 돌렸거든. 많이 돌려야 세몇몇 번. 지금 몇초몇번 돌린지 한번 봐봐.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웃음> 아 <웃음> 그냥 그냥 아웃솔인데 아웃솔? 완전 극쿨감 그 그래서 오늘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땡 선생님 좀밴 것도 억울하게 뺐는데두달 동안 그 시간으로 반성했습니다 좀 불어주세요 안 불어주면 뒤로 된 쪽으로 죽수 있다가 아니라 초크입니다 <웃음> 미, <웃음> 미 제드킹 이럴때는 이제 티어가 제일 높은 아이디로 들어가는겁니다 <웃음> 진짜 니을달라고 진짜 니이라고 이거 좋아 잘해보자 우리 자이판 Q 다음에 이선마 제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저는 그리고 요즘에 또드락사를 갑니다. 이제 바뀌었어요, 또. 어? 괴물지? <웃음> 야, 근데 왜 물지님 초가스 하신대? 이거 수업 받아서 진짜 열심히 해줘야 돼. 여기서 똥 싸면 오늘 구독자 한명또 잃어. 미디의 기본, 자세. 제대로 데스하지 않는다 최대 2데스까지만 그래야 티어 올라가 두 번째, 솔킬 따이지 않는다 <웃음> 아 근데 사일러스가 제드 상대법을 좀잘안 해. 뼈방패에 점화 들고 오니까 내가 스톱플리못 들어가겠어 어, 들어가면 역으로 죽는 거라. <목소리> <목소리> 식감에... 나이스! <웃음> 원래 끝난건데 <웃음> 나이스! 아트 아니 요즘 초스하고베이가온딜이 진짜 개많이나오던데왜나오는거냐 저거? <웃음> 자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아마 2선 마 제드가 나올 거예요 이제 W 선마 하는 것보다. 네 이렇게 흘러가기만 해도 어차피 내가 게이득긴 판이라 이거 내가 캐리 못하면 접을게. 아이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바텀 게임하면 안될것 같은데. 네이판 상대 팀이 못 이기긴 해요. 가루반이 오딜 스킬을 쓰나? 요즘은 제 생각인데, 그냥 드락이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드락. 무난하게 다시. 돌아왔어요. 이 선마 할수 있어가지고. 이게 히드라를 가면은 W 선마를 해야 되는데, W 선마는 딜이 아하니까 사 아! 익숙하지. 아 벽에 걸렸어 오야 에코야 풀어주는거 너무 좋은데? 오 나이스 <웃음> 야 이게 어이가 없네 아 근데 이번 거 잡았어야 돼 무조건 그래야 손해가 메꿔지는 거라 이번 거못 잡았으면 우리가 많이 불리해지는 거라 야 게임 지겠는데? 상대 추가 스 너무 잘 됐다 안돼 아트야 죽으면 안돼 나이스 야 이거 걸면 안되냐? 아니 이게.. 나 아니 이게 이렇게밖에 안돼? 제발 따라. 야, 가자가자가자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거 가자가자가자다가 가다가, 가자. 가다가, 봐다가 박아 가아박가 박아 가가바가 박아, 박아. 싸우자, 이거 해야 돼, 이거 싸움 봐야 돼. 어, 아니, 아, 궁쓸 거야? 아... 마을를 땡겨 오자. <웃음> 이 새끼 안 와! <웃음> 내가 붙어 있는데도 안 오네? 싸워봐, 형들! 싸우자, 이거! 돼지들밖에 없네! 싸우자, 싸우자! 나이스 자 이제 이거 3템 나왔으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불클을 올릴까 했는데 불클 올리면 휠좀 떨어질 것 같거든요? 만약 이템 트리 타면 님들 불클 올리고 싶으면 그거 먼저 확인하세요 상대팀 체력 어뭔 뭐, 지야 이거 해야 뭐, 뭐, 뭐, 뭐, 뭐, 뭐, 뭐, b 스 탔다 p 스